본체 떠멀리 있고. 어, 아, 아, 다고는데어요니 아, 아, 와야 고맙다. 이 어? 어, <웃음> 어서갑니다! 방금 시작했나보네? 아하핳 어? <웃음> 킨님 <와. 키님. 웃음> 어? 잘하면 더 생겼나요 <웃음> 네? 와, <웃음> 잘한다! <웃음> 오! 고기님이랑이렇이나일하여야지 그 <웃음> 어, 어딨 <어디서. 웃음> <웃음> 어? The fuck 퍼그 오케이 아 미니언들 아프네 생각보다 <웃음> <웃음> 잘되다잘가라 <웃음> <웃음> <알아. 웃음> <웃음> 아, 뭐가 뭐, 이래 뭐야 어 굉장히 거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상이좀 많으신데요? <웃음> 아, 그이신전이전을 못하는 이가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, 케이오케고 어, 그래? 어, 때리는 거말하는거죠오그거밖에 네. <웃음> 몰라요. 이 <웃음> 오케이 아, 주무님 아! 섬유! <virtually> 어 아파요! 아, 아 미안! 한번 섬유! 섬유! 섬번만유 섬유! 섬유! 완전히 신감이있었는데 발렸어 뭐야나 <웃음> 까주야. 그.. 이까고야이 까주야. 이 까주야. 이 열심히요 기다리 첫번째미 들어올 수도 있어 어디 <웃음> 어디 내가 또 어? <목소리> 아! 아어는데게 에오 깜짝이야 <목소리되면> 아 잠깐 두 명이네? 왜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뭐야 누가 저기 뒤에 지나갔어요 어 <웃음> 왔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기 지나간 놈 오우 어아하하핳 하핳하하핳 하핳하핳 잘하는데요? 따질게요 서 근데 복핳괜워주면더 선행 인것 같다 하핳 하핳 <웃음> 하핳 왜안 맞아? 이개릭래요이이 캐릭터를 이요이 캐릭터를 이이캐릭터이용이이이 여기 스폰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? 어, 왜 이래? 공동장당해서 저도 힐링하게 나가줄게요 한테걸 갈린다. 아모르지 나랑 안 맞나? 이렇게 못하지? 네 근로하세요 어? 어? 어 미친 어 눈드세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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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왜 이렇게 둘이 물러 터졌어 네. 거야다네저미미네 어, 3... 아니네 한명 더있네 a l 저이후다 lad medio 좀 h 원 야, o s s Alemdigon esta lagu jara 1 i a i 1 어? 어? 오, 오, 이거를? 하하하하저 <웃음> <웃음> 포스 끼고 떨어진다 <웃음> 뭐야